동호 아빠. 어 이거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 반갑긴 합니까? 아 어, 반갑지. 내가 맨날 어. 뭐 영상에서 그래서 오는데. 지금 우리 아기 아빠 죽다 살아난 얘기에 대한 건왜 하나도 뭐뭐왜 죽다 살아서 병신병원에서뭐 고생했다고지? 2013년도에 동생이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죽는다고 교통사고가 나서 1년반 동안 개 고생을 했어 우리. 내가 그 얘기 하지도 아이고. 않았잖아. 동 응. 어? 동우 아빠한테 아무한테도 음. 안알렸어 응? 어? 뭐, 그뭔 소리야, 인 또? 뭔 소리야? 거기 내가 얘기해놨잖아,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들. 아, 인 내가 그런 거 읽을 것 같아, 바보 같은 사람이네. 아빠, 내가 당신 얘기를 아빠, 읽을 것그 같아. 소리 하지 말고, 2013년도 3월달에 교통사고가 났어. 1년 반을 병원에 수술 두번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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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먼저 아 그러면 우리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친구 한잔네, 네가 했잖아 아니 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제 입원시키려는 거 동서가 얘기했잖아 우리한테 친구 한잔네, 어머니하고 인마 아니, 아니 그, 그 얘기는 모르시냐고 입원시키냐고. 입원시키냐고. 어머니 어머니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말렸어 우리 내가 우리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리는 거 누가 말렸냐고 동서가 달가 말렸다고, 말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말렸다니까 말같 갖춰줘서 내가 자기가 말렸다고 자기가 회의했다며 그래. 사람들 데리고 말렸어 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어마, 하고 있어. 아니 강제 입원 시킨다는 게 그거 그런 구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의. 내가 아니, 한게 아니라 정이 자기 조카나 자기 형수랑 같이 잘 살고 얘기해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가 무슨 얘기해. 사회에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저촉되는 행위를 했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생각해 응? 어머니 라도 이제라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기관장님, 어머니에 잠깐만 꺼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서 어머니 어? 백종선이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전화하겠다고 어머니 그럼, 집에 간거 가지고 뭐 기다렸잖아. 어머니 백미터 접근 검지를 시키는 게 이재명. 동내 시동생 아니냐고 동아 아빠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응? 우리가 누구를 때렸다며 주용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완전 우리 신랑은 뭐 됐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날 사면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경찰에다 고소를 하냐고 나도 나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애기 아빠는 손가락이 깨물려가지고 뭐가 됐는지 아세요? 한달 이상 했잖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너네들 시카로 자녀왔다 그런 다 일이, 생각해봐. 그런 일이, 며칠, 응? 말도 없는 소리? 다 있는 얘기에요. 그날 같이 어, 대우기도 있었고, 대문이도 있었고, 응? 다 봤다니까, 그래서. 뭐? 외모가 문자로 봤어, 너구들이 하는 짓을. 아, 그, 매부, 그 매부님이 뭐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 싸우는데 싸우는데 아, 말렸다고 서로 누워. 싸웠다고 그러니까 저... 서로 침대에 대문이하고 뒷골리게 말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왜 말려, 말려. 싸우지 말라고 말렸다고 <목소리> <응>? 말렸는데 <목소리> 말린 걸 가지고 고소하냐고 말려? 말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왜 때렸어? 동호 아빠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잖아 그 응? 이 여자야. 형이 아빠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그게 말이 돼요 니가 여자야? 니가 여자야? 동아빠 네 말을 막 하지 마세요. 지금 말을 막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막, 막 하세요? 야! 어? 니가 어? 인간이냐? 아고 니가 자식우는애미야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응? 너도 성원한테 들어보라고 그 동호, 동호 아빠 우리랑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한테 괴롭히냐고 형이 죽겠다고 도도성아까지 나면서 자살을 할생각을할 정도까지 왜 만드냐고 죽었어, 우리를 그래. 동호 아빠 마러지마었어야야 응? 응? 내가 오죽하면 가로진다니? 우리 식당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것까지 이른바. 시켰겠어요 몰래. 응? 몰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입원하는 게 억울하다고 동호 아빠한테 전화할 때 동호 아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동의서 가지고서는 무슨 A채널 태명진하고 하는 회의에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써먹더라. 세상에 아이고, 그게요. 뭐,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게 지금 그 형한테 한 짓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은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셔도... 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숨겨야지 어떻게 그걸 동네방네 다 떠대 야, 그렇게 하면 남들이 동호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민이라고 평민 일반인들 <웃음> 어? 들려? <웃음> 미친년 <웃음> 아이고 아무래도 그래, 동호아빠가 약을 잡셔야 될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음. 약 먹고 끊읍시다 <웃음> 아유 말이 안돼 <웃음>